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러시아에서 온노란곤주 났다. 저는 시애입니다. 용양돌솥밥 먹으러 왔어요. 들어가 볼게요. 이제 멈추리포 부사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What is 사인? Mm. 이거 유명한 사람이에요. famous celebrity in Korea? <laughs> like this. 러닝맨? 코미디 시 h i s v e r famous star. This actor, 정재영, 이죠 also famous. 박상원 he is also f a 장성희아 대박 대박이순재 씨도 오시고 김영철 씨도 오시고 신혜란 씨보영씨 최표 씨반상우 씨도 오시고 권상우 i don't know korean but maybe i can just choose picture 이이연연 돌솥 밥 너보다 어, 더 잘해? 어, 어떡해 한대 구이 이이이 뱀만뱀판 사장님 여이 <웃음> <to> close o 드릴까요? 이전 영양 돌솥밥 주세요 예. 사장님 얼마 좀 기다려야 돼요? 얼마나 <웃음> 기다려, 기다려. For example, if I have a dress, it's bad, too. <laughs> oh, thank oh, you. We like it. We'll wash our hands. <laughs> oh, So many... <laughs> What is this? Is this a egg? Yes. Egg? It o o k s so delicious. It's d e l i o s This is e g e t a e 유채나물 아, 나무나무 뭐트 있어. 김. 뭐, 김. 김? 아, 아, 김, 김, 김. 이거 정사각형, 정사각 다. 래트카. 지라고 해는데. 이거 무지 아닌 것 같아요. 총각 김치. 김치 맞아요. This. 예. 와! I s a i 어, 떻게 알아요? 아, 그죠? 손디아 이제 다 영양 용양 돌솥밥 영양돌솥밥 밥을 이제 여기다가 떠요. 여기 다 떠봐요. 따라줘. 하고여기도 이제 물을 버요. 저 오까미도 точно н 송지아 이거 지금뭐뭐 뭐 하시는 거예요? 누룽지 만드는 거예요. 송룡 노런지 음, 무슨 뜻이에요? 저도 이렇게 해야 돼요? 해봐요 확실히 <웃음> 대박이다. 음, 괜찮아요. <웃음> 이쇼이쇼이쇼이 <웃음> 쇼. 이쇼, <웃음> 이쇼? And w h a 이 And 이 o u w 이 기다려 기다려고 했어요. c a 이 eat? No. 이 no? 요거를 여러 가지를 넣어요. 나무들. 버섯? 버섯. 그립을 조금씩 먹읍시다. 비벼야지. 두개 줄? 같이? 지 <웃음> 음. <웃음> <웃음> 어, 어떻게 먹는 거야? 우리 우리 <웃음> 우리, 우리 <웃음> 정말 이렇게 넣고. 아, 아. 아. 비, 비빔밥 좀. 아니에요? 비빔밥 예. 아 어. 비빔밥 고기도 먹을 줄 알죠? 아, 아. 고기? 아, 네네네기네 아. 이렇게 아. 넣고 네. 아. 김치도? 아. 콩나물 겉절이 고추장을 넣을 건가? 간장을 아, 넣을 건가? 요거 간장 조금 소유의 음. 소 조금 조금, 음. 조금 많이 넣지 말고 그렇게 하고자 비벼 보고 뽑시다 오케이 오. 오 맛있게 드신다. <웃음> 음. 음. 음. 음. 오 맛있네요.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음. 비빔밥 같은 거예요. 오, 이거 예. 정말 예. 저 좋아가지고 어. 입맛에 딱 맞아요. 각 집에. <웃음> I really like. 대본 <웃음> <웃음> 거? 로아 <봐를> 아, 괜찮아, 괜찮아. 이제그 It's 포 like 먹고 싶대. 너무 맛있대요. Oh, s yes, I'm really e like a 정말 맛있는데. 참아. <봐라> 생선? <봐라> 저 이거도 좀스시 <봐라> <봐라> We can say <save. 봐라> <봐라> thank you. <봐라> <봐라> <봐라> 계란 좋아 가지고. 그러면 띵동 <웃음> 좀더 서워요 오 어, 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 사장님 물좀 주세요 그리고 물? 네 찬물? 네 그리고 계란 아 화이팅 기어랑... <웃음> 아니 안 줘도 돼요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 그럼 <그럴> 수도 있죠 <웃음> <웃음> 뭐야 계란 하나 더 줘요? 어, 아니요 괜찮아 아니 괜찮아요? 더 어, 달래요 <웃음> <웃음> 먹고싶대요 근데 왜또 이렇게 했어? 리마 <웃음> <웃음> 이기다 전? <정>? 음. 음. <웃음> 아, 코리안 맨얼 아. <웃음> <웃음> 코리안 매너. <맨얼. 웃음> <웃음> 이거 먹는 거예요? 음. <웃음> 확실하세요? I t h i this is just for um, cleaning 그냥 <웃음> 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축? <웃음> <웃음> <웃음> Ah, oh, h e s I k e Rice water Ah, oh, rice, rice water Ah, uh hot -huh. No t a s m m So not delicious <laughs> But if you chew long time, it is delicious. What a b o u No, no. What about c h e e For me, I like salty food. Dessert. Dessert? No. No, it's not no. dessert. But I can drink okay. water. Yeah. Cheego, cheegoji. This is. Oh, so cold. Oh. Ice? Oh. 저거 뭐예요? 그 i 데 이거 나쁘지 않아요. You like it? I need to just drink. Oh. Mm. It's like... 좋아 우리나라에서 이런 음식 없어요 르바이트 <웃음> <리바에다> 짠짠 <웃음> 이거 저 그냥 왼쪽 아니면 오른쪽 선택하래왼어네 왼팔 이거 <웃음> 그냥 러시아에서 온 카드예요 술날이잖아요저제 <웃음> 네. 엄마가 지금 러시아에서 있어요 그래서 좀술퍼가지고 근데 <웃음> 다른 사람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. 네, 정말 네, 감사합니다. 진짜 복고 받으세요. 받으세요. 네. 진짜 예 그리고 사장님한테 안줄 거예요. 왜냐면 관선 전 서울에 전 그걸 그냥 그냥. <컨선. 웃음> 오케이,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 <웃음> I will give yeah. you one. Thank you t a t thank you much요. <웃음> oh, oh, <thank> <웃음> 사장님. 그만야나 치세요. 네, 느이야. 아니요, 아요안 돼요. 안 돼요. And this land was very flat and broad, called Pyeongchang Wow, I like this house <laughs> It's like a castle That dog is one of my favorite Oh, cute! Oh, oh. Can I... s u d o m s u d o So cute! Baby, take a look! Our friend has brought this fire He tried to express the emotions about living in the city. But my emotional uh, living uh, in, in the city is cool. <laughs>